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다이어리는 바인더 다이어리예요 A5 사이즈의 다이어리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작은 가위를 쓰도록 하고, 요 그림만 메인으로 쓸 거라서, l i k A little better, you do what you got. 이으로 잘라서 약간 허전한 부분에 데코를 해주도록 할게요 요 빈티지한 동화같은 그림은 제가 이거는 따로 한정판매 이런걸로 구매를 한거긴 한데 만약에 뭐 필요하시면은 구매하셔도 되고 전 이거 녹티루센트라는 곳에서 구매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 뭐 알라딘 서점 가서 옛날 책이나 옛날 동화책 같은 거 구매하셔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뭘 쓸까 말까 엄청 고민 되는지 어떻게할까 어떡할까 어떻게 아 플레이리스트를 쓸까요 어떡할까요 노랑을 쓸까요 뭐라고 고민이 되든가 파랑을 쓸까요 이스트 이게정수한잘될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 긁리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가가 긴 거지 이렇게 오 굉장히 예쁘네요 만족스. I'm great. 그나나나그나나나나나나나나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구구구구구구구나나 이걸로 약간. 음, 이거다. 삑살이 나면 굉장히 슬프니까. 오, 아. 약간, 약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